얘는 요 삼각형, 그니까, 러 네. 이 삼각형 있죠. 음. 이 삼각형을 옆으로 눕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음. 세타, 9 0도 음. 그러면 여기는 1일 테니까, 음. 이렇게 보해도 같겠죠. 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음. 얘는 y 값이 양수잖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음. 그렇게, 간단하네요. 네. 음, 그리고 코사인 이름의 세 아, 파이도 가기 세타는, 음. 코사인은 X 값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여야 해요, 우리가. 음. 이렇게. 네. 이길이랑이길이랑 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또 갖고 왔을 때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그거겠죠. 여기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는 X 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같겠죠. 그리고 탄젠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탄젠트는 코사인 분 세타에서 사인 이양이 되었죠. 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여기, 여기 이거 이거는 코사인. 파이, l s 7 p l u 파이 플러스 세7 plus 7 plus 7 p l u 세타 plus 7 plus 7 plus 7 plus 7 p 네. 그러면 p l 트 s 7 plus 7 plus 7 plus 7 plus 7 plus 7 plus 7 plus 스 plus 7 plus 7 plus 7 p l 이 s 7 plus 7 plus 7 p l u 이7 p l 아까 y 값이라 네. 했잖아요, 저희가. l u s 7 plus 7 plus 7 이 친구는 이 친구랑 같죠? 네. 여기는 세타죠? 네. 왜냐면 평행한 직선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y 값을 구해야 하니까, 얘는 그냥 음. 사인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음. 어, 요 선이잖아요? 이 선이곤 알죠? 네. 코사인이면 x 값이었고, 여기를 구해야 해요? 네. 이 친구는 이 친구랑 같죠? 네. 결국에 얘도 코사인이겠네요. 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니까 얘는 이렇게 없어져서 그냥 바로 탄젠트 세타로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궁금한거잖아요. 이렇게 사인은 y값? Like 그러니까 이친구로구해야게요 그러면 얘는 얘랑도 같죠. 그리 여기도 세타일거고 그러면 얘는 코사인으로 구하는 걸 같고 구해게요 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보고요이분의3 응. 프라이 플러스세 파이 이 얘는 x 값이니까 이렇게 응. 음, 사인 값을 구하는거죠 응. 그리고 마이너스가 아닐게요 이렇게 되는가 응. 그리고 이제 탄젠트 텀센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이 사인이고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네. 응.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응. 이렇이되겠니다